제가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부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. 떨려 죽겠다 진짜 떨려 죽겠어. 야. 볼이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.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? 응. 뭔가 빠지면은 어떻게 끝이야? 필요 없이 집으로 가셨어. 아 미지라. 너무 이 프로그램은 캘러웨이 골프, 캘러웨이 어페랄,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, 세콘부차와 함께합니다.